뭐야 어. 이새 왔다 으아. 자꾸 운빨로 진다 나 <웃음> 루카리오한테 단네에칼두 번씩 튕겨가지고 나 졌다 야. 야. 오케이. 이겼다. 넌 간다. 으아! 됐다. 너 용파다. 넌 간다. 로카리오. 이건 무엇을 할까? 어, 이건 싸다구 그래. 이건 싸다고 해야 된다, 얘는. 오, 싸다고를. 피하네. 아, 이거, 그거 불로 조지고 싶은데. 아, 잠깐만. 잘못 눌렀다. 아, 야, 이거. 잘 못뒀다 끝나고 마이받을그 고보이트로 받는거 받는 응어 음. 할게 없다 아 그냥 빠다 싸다구로 그냥 갈길래 어쩔 수 없다 어동서고 쓰... 벽치네 너무한데 저거 어 나는 뭘받을 뭘로 대신 받을지 정했다 난뭐 받지 <웃음> 난, 나는 물 제트로 받을래 미셔라 <웃음> 기술무십니다 제트로 대포 발좀 하지마 아. 도이 나올 때된거 같다 제발 다내칼 네 맞아라 됐다 맞았다 <웃음> 이 지진 맞아라 제발, 오케이. 이건 가방에서 회복약을 발라야 될 각이다. 나는 에너지볼을 받겠다 어? 왜 100바퀴 체력 안차 안 이거? 2 0 0아니가다닐카한 아, 번만 더. 아, 펜 팬톰 내보했지 아, 상관없다. 아니다, 상관있다. 똥이나 쳐먹어 파도타기 대박. 아 됐다 급수 많았다 얘얘 뭐지? 얘얘 어. 얘 뭐, 뭘로 죽이더라? 아 안돼 불이 없다 근원내 파동 근원이 파동 가야겠다 아 근데 이거 안 맞을 확률이 너무 높다 이거 어 나왔다 아 이거 운빨이 화를 너무 화를 지, 지린다 스틸 뱉지만 받고 아이언테일은 버리겠다 어 이제 하라로 안건 안 내보냈는데 일이 지나간다. 이제 지나간다 이젠 나방이 된다 이젠 야 아니면 화... 야 불카모스트를 위한 음? 어 나비 준비 온다 드디어 오아 맞다 두... 아 레벨 60에 배운 걸 아닌가 이번... 지나동시에 배우나 이번 포켓몬 센터에는 기술매니아 한명 깔아놓을게 어. 너 근데 왜그래? 높이 있니? 으 떨어진다! 야. 나.. 나내 포켓몬한테 밀려서 떨어졌다 잠깐만 기술상인 한번 소환해볼게 그냥 뭐지? 한.. 한 명만 아.. 이번에도 안 졌다 얘도 막 도와다니나? 그런가 보네 이번에도 레쿠자 기술 안 줬다. 뭔데? 화렴종정안 줬. 야, 언제 언제쯤 나올까? 안 그러면 강지로 나올 거다 나. 안 된다. 날려버리기. 어 열풍 이 있다. 오. 열풍. 불꽃 좀 어? 불꽃춤이나 혹시? 불꽃춤 보자 어 있다 어? 어 그, 그게 그더 세다 어 이거 배워야겠다 벌레먹음 잘가 어? 배웠다 오케이. 불꽃춤 배웠어 근데 그란돈은 못 배우나요 저거? 어? 배우나? 그란돈이 그히 하면 너무 사기 아닐까? 춤추나. <웃음> <좀> <웃음> 어. 어디 보자. 원시이만안 돼요. 어, 다네이크의 그란드전 용기술왜 있어, 여기? 하트스웹반되고 불사르기 어 뭐야 이거 아안 된다 이거 얘 불공격 넣어야 되는데 불대 문자 안판을 불꽃춤 없냐 불꽃춤 이미 한 번해서 없어졌다. 그럼 불공격 있잖아. 아 예. 그란돈. 불공격이 분년밖에 없어서. 아. 야. 그거 레쿠자하고도 오버이트를 배워거야 돼. 안다 안다. <웃음> 아이언스 오버이트로 바꾸자. 어. 어. 오버이트. 아니면 나 그란돈 쓸 거다 그거. 그란돈 부... 오버이트를 쓸수 있잖아. 어. 나중에 어. 너무 나중에 배워가지고. 어. 오버이트로 하자. 아이 버려야겠다 이거 요놈 버린다 대단한 낚시대 잘가 내가 꺼낼까 그냥 어 아이언테일 지우고 어 38번이었나? 아 50번이었나? 50번 치트를 잘 써서 이런 건잘 알아요 야난 치트 안 써도 알아요 야나 38번 마려운데. 뭔데? 그거 바로, 불대문자다. 아, 아안 된다. <웃음> 솔직히, 불대문자를 아... 더 많이 쓴다. 오버이트 그거 때문에. 자, 보자. 붓연, 이런 거 쓰지 마. 자, 들어와. 얘한번볼 테냐. 얘 파닥거리진 않는데 성하이 응? 이제 배지가 여섯 개다 이거 응. 한번 맞짱 뜰때안 됐나? 맞짱? 마음대로 잠깐만 아. 나 그럼 어째 끼고 들어와야 되냐? 땅 제트 불제트 아그 제트는 배틀 한 번밖에 안 썼어 네가지나랑 제트 아 진짜? 응 쓰면 사라지 나 아니 그럼 됐다 그대로 있지 좋아 일단 그냥 해보자 으악 팬텀이구만 안돼 무디긴다똥 에이 똥이나 처먹어 으악 아어야이 잘못 내보냈다 나 이거 한디구만 어, 뭐 할게 없다 야 최면술 랩 높은 애한테 안통하지 않나 그럴걸? 으악 <웃음> 할게 없다 상대를 맞춰주겠다 오케이 랩에 맞춰줬다 으악 할게 없다 나는 손빵 칠거다 그래서 야 죽어라 안됐다 아, 어야 니가 야, 왜 나와 야그 땅바닥에 붙어있는 애 맞나 아 어. 잠깐만 니가 왜 나와 안녕 너또 버튼 클릭 실수했지 반대로. 어. 아이 몰라 이거 이거 써볼래 오 아프다 우정 오, 아프다 저거 근데 누리랬는 죽는다 아니 죽지는 않을걸 나 간다.. 가도... 어, 어 죽었네 어 레벨업 했다 얘 다음은 포개키스다 아안 된다 쟤 죽일 거 없다 나 오케이 어어 어, 이, 아, 이, 이.. 이걸로 잠깐만 얘옛 아. 속성이 뭐더라? 교체! 샹델라 어나어나 어, 나 이거 한문 써.. 처음 써본다 한문만 써보자 이거 불꽃춤 어. 아. 어 이거 오케이, 야.. 그러니까. 80데미지로 응. 때리고 응. 50% 확률로 특성공격 올리는거 중환이 간다 이번 터에 엄청나게 짱짱 그간 불꽃 제트가 어아 아, 아, 저거 안보이네 아 안맞구나 이게 아 샹델라가 그니까 러 불꽃 기술을 안맞아 특... 이 맞나 얘는 이거 얘 맞는지만 어. 한번 확인해보자 야. 어 맞네 아니 그까 그러니까 아까 불꽃춤이 응. 상대라 특성때문에 안먹혔던거 아 맞다 맞다 아, 맞다, 맞다 대기중 자 이번에는 뭐로 상대할까 물론 한조가 마릴리다 아, 지근거리기 나... 점더가요가아 근데 아, 나 이거 그거 때문에 안될것 같은데 아나 이거 운빨로 운빨로 잡아야돼 으 야, 번개 야왜 풀피야 아이고 오, 그러니까 가끔씩 절에 밥... 된다. 아, 안 돼. 봐봐, 풀 묶기 맞으면 바로 간다 얘. 하지만 풀 묶기는 바로 간다. 얘 얘는, 얘는 지금 기, 기술이 쓸게 없다. 덤벼비 물한테 비행 먹히나? 짝. 어. 먹히는데. 얘 얼음 맞으면 가기 때문에 얘 아직 기술이 없다 뭐가. 야. 이거 일단 빼. 다시 행복의 알이다. 오케이 나도 배틀도구 다빼 얘들 랩작 시켜야 된다 나 얘들 랩작 시키고 음7 음, 5까지 찍어야 될것 같은데 uh -huh. 아8 0까지 찍어야 될것 같은데 얘 80대 이전까지 아무것도 못한다 어 트레이너 한번 만들어볼래 나 만들어볼까 음. 어 <웃음> 나는 그동안 그걸 찾고 있을게 아! 때마침 보스가 있네요 일로와 죽어라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약, 메가 엘레이드 보스다. 응. 얘를 상대하기 전에, 개굴린 자로 박스에 쳐박아. 54라는 기술도 때다는 문포스. 도망 다녔대. 화염자동자 넣어야지. 약. 오, 나 구슬을 얻었다. <웃음> 오, 오우 존나 웃긴 거 만들었다. <웃음> 발가락 되네 이놈. 애들 다 50몰씩이 넘었으니까뭐 팔지? 이것도 피치다 야이이 이 사람한테 한번 걸어봐봐 민규 <웃음> 만들었다 <잠시만. 웃음> 엄청 빡세다 나한번 도전해볼까? 너이 자식 도전을 받아라 어? 은비 기절해 있네 으악! 나홍이 112레벨이다 야야 뭐가 그렇게 높냐? 오케이 어디야? 으악. 아, 10, 10, 10. 나 지금 내봐봐라나오몇 레벨인지 봐르고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이다이다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이겼야다 야. 어, 아, 잘못 눌렀다. 얘는 <웃음> 졌다. 나, 나, 방, 방 방탈이더. 졌다. 니한번 <웃음> <좋다. 웃음> 도전해봐라. 좋아. 가자, 개굴린 자. 그걸로 안 된다. <웃음> 아잇 지하 베티가 까진다, 젠장 안되겠는데? 야, 아, 앞서다 어? 야, 나홍 왜 레벨이 더 올라갔냐? 아, 아 내가 개굴린 줄 알아 얘 레벨 79다, 이거. 아, 맞다 아니 킬 가르도 킬 가르도 싫어, 야 레벨 1 1 9 아니, 이걸 어떻게 이기라고 안해 아안해 아..안해.. 사망.. 아..안해..다 죽는다.. 아..안해.. 오실가라도풀 죽었어.. 풀죽이면 뭐해? 아니..죽일 수가 없는데.. 좀 까졌네.. 어? 야 잡겠다 길가로도 야! 빗나갔다..졌다.. 아이다아이다오 어? 한대 버티네? 때려 얘두대 버티는 자알면 오케이 풀 죽어 야 이거 초기 키스로 킬가라도 잡으면 레전드 <웃음> 어허 아니 잡으면 저거 레 레벨 대해 아... <웃음> 죽었다 마릴리 어? 믿는다 뭐야 어, 막타먹으면 니 이긴다 나이스 이겼다 야 바로 오, 오, 이, 레벨 2나 올라가는데 <웃음> 야 엄청나게 <웃음> <웃음> 어? 버텼다 아쿠아즈레 <웃음> 레트.. 레트한테 졌다니 <웃음> 레트라한테 나진다 핫쌈 <웃음> 팔 춤. 야 물기가 뭐가 <웃음> 졌다고? <멈췄다. 웃음> 아니 미쳤나 물기 <웃음> 아, 물기 왜 이래? 블리펀치 아저떼이 들어가네. 쳤는데 잠깐만 개불리자 얼른 박스에 차박고 오겠습니다. 아나나나 오케 PC. 오케이. 애들, 레, 애들 레벨 좀 평준화해서 가야지. 그럴라면 개굴린자가 빠져야 돼. 아니, 근데 저킬가르도랑 메가보만. 메가보만다 메가, 메가 너무 어렵다. 설마, 메가보만다. 나 보만다를 먹을 게 없다. 파티에서. 으아! 바이오가가 보만다 기술 한데 버티면 되는데. 응. 음. 못 버틴다. 그거를. 너무 세다. 못 버티는 것 같다. 랩차 나도. 야, 봐. 은비도 못 버틴다 이거. 한비 안 되고. <웃음> 못 버티. 으악! 야. 그거야? 아, 야, 따, 야 딴, 야, 딴거 내지. 혼란 잘해할 때. 혼란 잘해할 때는 은비도. 음, 음, 음, 노래... 아, 그럴까? 으악! 어, 그냥 나, 나, 나 그냥 하기 싫어서 나가고 아, 있다 오케이. 이거 지금. 오케이 인정. 이러면 팀정이지 누가봐도 이거 하기싫다 이거 으악어 81랩트레이너다 어 뭐야 나제로 랩작 해야지 게임으로 부수기야 왜이렇게 아 잠깐만 이게 아닌데 아니 잠깐만 얘가 아닌데 얘가 아닌데 얘가 아닌데 <웃음> 왜? <웃음> 이거 아닌데! 깡, 깡기로 신청됐나? 아니, 나 최강의 트레이너 말고, <웃음> <저거> 8 <80밀릇잔> 1레리 <웃음> 있었는데, 아. 망했어. <웃음> 왜? 빨리 죽어, 그래 <웃음> 119. 보만단 <웃음> <안단데>, 대리시작부터 <이> <웃음> 오케이, 보만단은 잡아내고. 아니 다나 이거 관전하면 안 된다. 개굴린 자가 보만단은 이긴다. <웃음> 그거는 뭐니, <웃음> 길가루도는. <너는. 웃음> 아이, 저거, 저, 개단다네 저거. 말도 안. 돼. 야! 악 아, 길가르도 왜었는 <웃음> 좀... <웃음> 아, 길가르도 <웃음> 미치겠네, 진짜. 에스레시토끼 <웃음> 키스가 잡아내겠지? 오케이, 잡아내고. 오케이, 잡아내고. 레트라. 힘내. 야. 악 오버히트. 레트라 잡, 아. 잡지 않나? 레트라 못 이긴다. <웃음> <웃음> 뭐, 레트라가, 개쎄나. 레트라 겁나 쎈데? 완치 아니야, 이거? <웃음> 겁나 쎄지. 내가 그거 화상? 많이 당해봤다. 돌리 펀치. 화상군 끊... 아, 레트라 끊었다. 일단 레트라까지 잡아야 되고. 아, 고라파덕한테, 진짜. 아. <웃음> 고라파덕. <웃음> 고라파덕. <웃음> 진화도 안한거 같아, 진호. <웃음> 야악 누리면. 하자. 문 포스트다. 뭐라고? 자, 가자 할수있다 느리래느야 할수있어 느리래느넌넌넌 정말 최강의 포켓몬이야 오호. 초음파 두번 야 이겼다 이겼다 나 이겼다 레전드 다 이겼나 어다 그, 잡았는데 레벨 레벨 많이 주제 어이 80일짜리 내없세죠와 이걸 다 잡았는데 미쳤다 <웃음> 나제라 아프기 쉬뽑 봄한테 너무 무섭다 하 내 선빵을 누린 자 대여해줄까? 아니나 <웃음> 아인아가 아니, 다 그래... 그냥 어? 한줌에 떡이다. <웃음> 아인아 지금 가위로 갈게 키워서 가야겠네. 어, 야 저거 잡을래니? 잡을까? 어, 이로치 전용 잡죠. 뭐? <웃음> <안> 냉봉빔이다. <웃음> 유튜브 잡을 거다 <거잖아>, 나는. <웃음> 시그널빔. 아, 아그 놈이 나왔다는데. 아그놈? 아 1대1은 지네 이러면은 구랩 짝파지 아 근데 저거 점포로 떡치해서 놔둬놓으면 지나 야. 놀러와 메가다부니 어 마릴리가 딴다 가자 마릴리 오케이 이상한 사탕과 변함없는 놀 이건 필요 없고 아아 아, 잠깐만 얘 페어리 타입이잖아 나 망했어 왜? 어 레쿠자로 다분히 잡고 있다 야뺨 때리는 거 빼고 할 일이 없다 아 최강의 트레이너 계속 붙을 수 있구나 응. 음. 계속부터 봐야겠다, 레럼 랩작 하기. 랩작 가때 좋을걸. 가자. 아쿠아제트. 마무리하고. 솔라빈 배우면 안 돼, 그런돈 진화의 희석은 뭐지? 잠깐만, 보자. 봅시다. 그거 진화형 있는 애가 진화 안하고 그템끼면응 음. 그거 방어력 특.. 방어 특방 1랭크시고 음, 음 필요없다 난약 뽐한다 등장 난진화할애가 없다 이제 더이상 너랑 뽐한다 나는 킹왕짱 독일키스다 야, 화염 자동차. 불 붙었다, 친 아니, <웃음> 화염 자동차에 불 붙는다고. 개해봐네 네, <웃음> 거기다 화염 자동차 넣어놨다 했다, 이거 뭐만 들 아니, 화염 자동차가 문제가 아니라, 10% 가운데를불 붙기 당해버렸다. <웃음> 화염 자동차. 아니. <웃음> 존나 웃기다. 아니, 부가효과 개해봐야. 어, 이제, 이제 그냥 무난하게 딴다. 라고 생각한 순간 등장한 킬가르도 멀리제 <웃음> 얘가 최종보스야 진짜 아이 진짜 너무해 얘만 잡으면 돼 어? 어나 킬가르도 잡았다 또뭐 잡.. 또뭐 만들고 있을까나어아 샹델라로 킬가르도 먹었어 <웃음> 여기 심한 최강 하나 만들어줄게 내가 총환이 이겼다. 오. 이겼다. 이제, 이제, 능숙하다. 트레이너 형성. 이름. 준모. 뭐라고? 오델 <웃음> 광부. 아니, 괴수만이 하다. 야, 로켓단 다시 덤벼. 어, 야, 더블 배틀로 해줄까? 그럴까? 레트라를마린드이로 잡아 전설의 드레이너다 <웃음> 아, 보만다 보만다 등장 깨 토게키스 오케이 오케이 이제 이제 이제 불안 걸리니까 토게키스가 보만다 잡아내고 주베스는 사함으로 교체해서 메가지나 한 다음 칼춤을 쏴요 오케이 칼춤 칼좀한번 더. 아침햇살이다. 칼좀한번 더. 아 보스 등장이요. 음, 뭐 넣지? 오, 킹시드 터전에 칼춤 쳤다. 나이스. 이게 바로, 심리전. AI랑 심리전 되고 있다. 미치겠네. 아니, 철벽은 또 뭐야, 이. 철벽너만가야돼 정말로. 아, 철벽 쌓는. 아! 아, 그러지 마. 야, 공격하니까 하섬 한번 거시러. 오라 파덕. 어, 이겼다. 야, 전설의 트레이너. <웃음> 상당히 빡세입니다, <웃음> 나 멤버 구성 한번 줄래. 싸움 걸어보자. 안 된다. 아니, 예, 진짜. 해봐라. <웃음> 아니, 시작부터 강철 두 마리, 실화야. 아니, 아니, 시작부터 강철 두 마리 넘어가야나 디아루가한테 문포스? 킬가르도한테 오버히트. 아니, 시간을 보여, 한번. 아니, 양날박치기, 아. 아이, 어, 아이, 어, 아이, 너무 센데? 응. 음. 아니, 말도 안 되게 세다니까, 이번 어, 디아루가한테 엄청난인, 킬가르도한테, 뭐하지? 뭐하지? 에어 슬레시 오케이! 디아루가 많이 때려놓고 야 아르세우스 뭐야? 야잉! <웃음> <못 아니>. 참... <웃음> 그 레벨 몇이냐 애들? 83인데... 멤버가 너무 세다니까 애들 시작부터 디아루가 킬가루도 넘어... 난 보만다를 못 잡아서 지금 난리다 보만다는 괜찮아 오케이 디아루가 까지 잡았다 <웃음> 조금 뭐야 <웃음> 못생겼다 진짜 안녕 안녕 고만 다아 젠가 봐 뭐? <웃음> 젠가 <웃음> 야 젠가 잡았나 아니 전나 디아루가 킬가루도 아르세우까지 잡았 <웃음> 아나아르세우도못 잡았구나 두 마리 잡았다 잡긴 잡네 그래. 두마리 꼬랑 두마리 나도 아직 못잡는다 이거 전설 <웃음> 애들 감... 너무 쎄서 하죠 전설 <웃음> 제... 아니 시작, 시작부터 너무 빡세다 아 근데 젠가 쎄나? 젠가는 별로 안 쎈거 같은데 젠가는? 어? 드래곤 주얼 아니 얘는 젠가가 문제가 아니다 당분이 필요 없어 아니 시작부터 쇠덩어리 두마리 있어. <웃음> 벌크업 하고 있는 게 문제다. <웃음> 벌크업. 아니. <웃음> 벌크업 하면 개빡세지. <웃음> 아니. 아니, 어? 벌크업을 쓰지도 않았는데. 알아서 있다, 이 근육질이 <웃음> 엄청 단단해져가지고. <웃음> 벌크업. 아, 뭔지 이해 됐다. <웃음> 저는 강철 타입이 싫어요 <웃음> 강철 좋지. 아 강철 싫다고. <웃음> 강철 트깨받은 <듣기만 웃음> 나 강철 싫어요 <웃음> 아이 강철 싫어요 54는 <웃음> 좋나 잠깐만 아깡 얼어있는데 뭘 야. 너 어디 갔어요? 어나 이거 잡고 있다 94레벨 잡고 있다 94레벨도 음. 잡기 힘들다 어 이겼는데? 비단벌레 플라이트 필요 없어 알지? 어, 응 음. 이제 할 일이 없음 으악, 뭐. 뭐, 가자, 임마. 나, 나, 나, 나, 이거나 끌고 다닐래, 그냥. 야. 으악. 으악, 크다. 야, 그거 사로 해봐, 거기 그럴까? 기다려봐봐. 응, 열어봐봐. 나 얘가 제일 낫다. 꺼내고 다니는 건. 막 돌아다닌다, 얘는. 얘가 중간이었는데, 바로 하면. 응. 뭐? 으아, <웃음> 개그다. <깨끗한다. 웃음> 너 일로 와. 뭐? 니, <웃음> 네, 저, 전설의 트레인한테, 최강의 트레인한테 한번더 도전해봐. <웃음> 야나 도전당했다. 밥 말해줄까? 음.. 따로 먹을래. 아니 이걸로 어떻게 다혀 아니? 방에 같이 먹자. <웃음> 어? 볼트로스. 야 있다! 니네 근처야. 내 근처라고. 아니나 이거 배트 안 하고 싶은데 엔드 배트 누르면 되나? 응. 일단 TP는 해줄게. 아우 아우 왜 자꾸 끄고 가냐. 야 여기 여기 여기. 볼트로스가. 볼트로스 목가게 받고 있다. 아 보인다. 어 여기 위에 있네. 잡자. 약야나 약. 잡았다. <웃음> 내꺼다 신난다 천선설아 다른것도 소환해보자 누구 이거 갖고 싶은 사람 약 <웃음> 저요 뭐 저요! <웃음> 이 뭐하고 있냐? 그거 로켓단 103렙짜리에 착하고 있 그래 아하. 일단 누리래는 내주고 어쩔 수 없다 이거 가방, 볼, 너내거다으 아, 보만다 등장. <웃음> 메가 보만다. 돌아다니게 해고 싶은데. 어, 그럴까? 아니, 또 화, 상 상태야. 개 반대. 아니, 참. 보만다 일단 잡고. 아, 어, 등장이다. 야.. 킬가르도가 싫어해 가자! 불꽃제트다 킬가르도 아니 이걸 버텨? 말도 안.. 야 민규.. 어? 어.. 어.. 여기 3 3들레더 아니 충환이.. 어? 왜? 킬가르도가 샹달라 불꽃제트 맞고 미쳤나봐 허허허 <웃음> 말도 안 된다 왜 버텼나고 엄청 개피로 살아남는다. 치게 <웃음> 어떻게 이겨를 잡단 거를 킬가루도 레벨매자인데1 0 3 레벨 아 이제 이제 잡았다 킬가루도 잡혔습니다. 너네 이 G G 야 이제 블랙 파동으로 핀... 잡을 수 없지. 너, 이, 일로 와. 넌 내꺼다. 빨래 먹으면 세차게 휘두르고 바꿔줄게. 킬 가르도록 공격할 기술이 필요해. 아니, 왜 자꾸 삼삼들 했는데? 그냥. <웃음> 어, 엄청 많은데. 하나씩 다 잡아라 레벨 69 짜리인데 다아얜7 2고얘나 아, 다른 데좀 TP 좀 해줘 또 얘들한테 시비 걸렸다 나응나 응. 나 다른 데 TP 좀 해줘 <웃음> 어 잠깐만 저고야 어? 메가 이상해 꽃이다 오케이 쟤한테 더려줘야지 오케이 됐다 가자 샹델라 태워버려 아 메가 아니었구나 그냥 아이가 그냥.. 아 잠깐만 아 메가다 어 메가다 어 불꽃 제트 버티는 거 보니까 메가 맞다 어 은비 하이퍼 보이스 배운다 <웃음> 이게 오랜만인데 이거 이상해꽃 나이트 아... 아 이거 영린 언제 배워 얘 오, 이상했구나 이트 되게 이쁘게 생겼다 아니 잠깐만 삼삼드레를 그렇게 많이 소환해준다고? 어다 잡아라고 잠깐만. 어 그렇다면 저거는 랩 짝이다 오 랩작용으로 많이 만들어놨다 오케이 땡큐 3사들드 정도는 그냥 잡지 나도 잡는다 그냥 으악! 절대 용도다 야, 절대 용도 쓰는 게 좋나? 안 쓰는 게 낫지 않나? 쓰는 게 훨씬 낫지 쓰는 게 낫다고? 안 쓰는 게 낫다고? 맞아 맞지, 맞지 아, 아 잠깐만 낫다. 실수로 잘못 눌러서 배웠다 나중에 없애야겠다 어삼삼드군 반항하지 마시게나 어차피 넌 죽는다 지 <웃음> 포켓몬이 메이플스토리 됐는데 <웃음> <웃음> 그러게 노가다 <웃음> 작하고 있다 야난 언제, 언제 용인을 받을 수 있는 건가 담다 삼성들의 콩만한게 없는데 멸종됐다 여기 메이플 개미 꿀꼴 나는데. 야. 아고용 엄청나게 크다. 오. 이 녀석 랩장용이다. 이게 <웃음> 79레벨이다. <웃음> 여기 메이플 하고 있잖아 <웃음> 나도 메이플 하고 있다. 니가, 가 선하다 흘린 삼삼들, 절렁 먹고 살들 용파. 음포스 어, 이제 배웠다. 이제 용인 생겼다. 야, 씨. 아, 잠깐만. 버튼 잘못 눌렀어. 실칠라 하다, 아고 용서 안 했다. 어, 잡아봐, 잡아봐봐. 잡아도 되나? 배틀 중이었다. 으 아, 나는 삼삼들이나 잡을래. 그럼 아고형 펄 켜봐봐. 야, 엄청나게 크다. 잡고 크기를 줄이자. 어, 없, 어졌는데 어, 볼 던졌습니다. 안녕, 또는... 전용. 또 전용. 레벨 90 전용한테 영린 쓸 거다. 이겼다. 대단한 낚시대 필요 없어. 아, 잠깐만. 또 잘못 쳤어. 딱. 나왜 자꾸 아고용, 아구용 아고용 소화. 아 어, 세상에. 전기 쇼크였어. 헐. 어 드래곤 제트 줄까? 어 있다. 있다고? 어? 응. 아 맞다. 아 맞다 해줬었군. <웃음> 의식 해줬었구나. 78레벨짜리로 했는데. 으악, 삼삼드레 주제에 싸볼까 죽어라, <웃음> 이래서. <이제. 웃음> 아니, 삼삼드레 랩작 잘 돼서 좋다. 이제 보만다로 해봐야지. 보만다는, 아, 보만다 레벨이 안네. 어. 삼삼드레가 64이 지나으니까. 이, 이왕이면, 한, 70, 70 정도, 비스무리하게 나온다. 너, 이 자식, 배틀이다. 아니, 삼성들에 자꾸 싸운 거네. 나식이 좋은 거 아이가? 좋은 거다. 흐흐, <웃음> 기계다, 랩작 가는 기계다. 어, 땅가르기다. 아, 나는, 나는, 땅가르기 안 써. 다크홀은 써야 된다. 아. 어 풀제트! <웃음> 오케이. 유용하게 쓰겠어. 아, 은비 죽었다. 너 말고. 아예 죽이자 그냥 어? 뭐야 잤어 야 어? 뭐야 펜텀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냐 이거 원래 그렇게 생겼는데 야 아니다 원래 귀엽게 생겼다 저거 보다. 어디 뭐지 안 된다 나 절대 용도라가지고 얘못 잡는다 야, 아 냉동빛 줄까? 아 아니 그거 바꾸면 된다 일단 일단 일단 나 포기할래 이거 생각해보니까 그걸 안 했다 랩작할라고 만들고 도망가면 되잖아 도망간다 버튼이 안된다 왜? 이거 배터리거든 아 오케이 오케이 약물치료 한번 하고 크리에이티브로 아, 바꾸고 100랩짜리 6마리 와도 그냥 다 잡는데 어영민 맞으면 다 잡는다 나는 문포스로 나는... 다 때리지 않는다. 잠깐만. 아, 이게 포켓몬이 여기있다. 난 깨물어 부수기 죠확세인데 방어 내려가서. 아, 절대 용도가 왜 있냐, 이거. 냉동빔으로 봐 아, 절대 모두 방어 내려는 거래. 일단 마릴리다. 야, 근데 삼삼제왜 이리 쫓겨났냐? 바 마릴리 바라는데 어허 허허허에헣미냐 몰라 <웃음> 순식간에 다섯마리 잡는다 야 자야만 하면 된다 애들 랩작 개잘된다 벌써 88레벨이다 한 놈은 나도 랩작이다 이랩작이 <웃음> 정말 엄청 좋다 아 뭐야 냉동중 한방에 안죽는데 냉동팀 오케이 한방한방 한 방, 오케이 개굴린자 너 큰데 담소들보다 이게 이거 크기 빵인데 음 아니 벌써 84다 레벨 야 죽었다 나도 하나 만들어야지 뭐 랩장 <웃음> 좋다 이거 영린으로 영민으로 다 민다 벌레 야단법석이 뭐더라? 아나 이거 필요 없다 안쓸.. 아이 좋은거다 벌레 야단법 안쓸거다 아 겁나 좋은거다 독카몬스한테 무조건 필요한거죠 나중에 나중에 부이면 된다 일단 난랩작기도 중요하다 아나 안쓸.. 삼삼들의말고 또.. 아 메타그로스 아 메타그로스로 랩작해야지 메타그로스 75레벨 70 80으로 해도 된다 이제 그렇네 아 맞다 벌레 야당보스 맞다 이거 <웃음> 내가 왜 없앴지 아, 생각 없이 75부터 1씩 올려볼래 78로 했거든 나 금방 아 어. 근데 70... 75부터 80까지 어 보자 어 됐다 은비는 어 영린을 사용한다 <웃음> 와놈나 영린 한번 누르면 삼산들이 세 명씩 없어진다 자해 만하면 이긴다. 안 된다, 자해한다. 메타고로스 똑똑한데? 오, 다들 다른 기술 안 쓰고, 성공기 먼저 쓴다. 와, 냉동빔으로 안 죽어. 자식이 메타고로스 똑똑한데? 나밥 먹으러 가. 응. 냉동빔. 아 잘못 눌렀다 이겼다 아 너무 많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와.. 됐다 어디 보자 자. this 안 돼, 그거 배우면 안 돼. 음. <목소리도> 야내 걸렸다. 아. Uh. 272아 필요없어 이제 기록고 오케이 뽀개고. 으악 뭔데 어 지금 랩장 놀이 하고 있다 할짓 없어서 얼마나 얼마나 할게 없으면 할게 진짜 없다 뭔데 민주밥 먹으러 감? 아니 화장.. 어밥 먹으러 갔다 복구는 아직도 잠 못하고 뭐 있니? 응뭐 음. 어디지? 머리 뭐 어디 나갔나 밖에? <웃음> 뭐할게 없다 지금 게임 <웃음> 아무것도 할게 없나. 오케이, okay. 어.